안녕하세요 쏘맥커플의 영더입니다 이제 쏘맥커플이 아니죠 음. 지금 유튜브 이름을 지금 뭘로 할지 모르겠는데 가, 가명으로 가써맥킴으로 바꿨어요 4개월 정도죠? 4개월 정도를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학교 다니는 것도 그러고 그 다음에 어뭐 몇몇 분은 보셨겠지만 알렉스랑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막 저희가 막 싸우고 막 엄청 심각해서 헤어진 게 아니라 서로의.. 아.. 뭐랄까 아니면 원래는 처음에 시간을 가지자 그러다가 시간을 가지고서 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안 좋은 소식을 들려주게 됐습니다 그래도 자주 만나요 가끔 고양이들 보고 싶을 때 가서 만나고 요즘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스위스에 와있어요 늘 오던 저는 지금 스위스에 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얼마 전이 아니야 7월 말쯤 지금이 8월 2일인데 7월 말쯤에 스위스에 있는 호스텔에 발머스라 호스텔에 그냥 연락을 해봤어요 어차피 방학 때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일을 좀 도와주면 안될까? 하고 연락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혹시 뭐 자리는 없는데 혹시 소셜미디어 이런 거 해보고 싶으면은 연락을 달라길래 제가 또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한테 싱글룸을 주고 이 호스텔과 스위스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올려달라고 이렇게 협찬 아닌 협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스 그래서 오늘 이제 며칠 동안 스위스도 있고 어제 여름방학 계획이 그래요 막 그냥 아무 아무 정처 없이 그냥 여기저기 유럽 안에 좀 돌아다니고 싶어서 차를 타고 로드트립을 하고 있어요. 아 지금 여기는 그림즐 파스라는 곳인데요 스위스에서 엄청 높은 도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름 여름에만 오픈하는 도로들이 있는데 거기가 약간 그런 거예요 차를 타고 스위스에 왔으면은 기차보다 차 타고 이렇게 기차 산악 기차가 올라가는 높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중에 하나인 그림즐 파스 그리고 푸어크 파스 온 수스튼파스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서 다시 인털라켄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기름을 좀 넣고 올걸 그랬어요 <웃음> 오르막길이 하도 많다 보니까 차가 엄청 기름을 많이 먹네요 <웃음> 여기 보면 이렇게 자전거도 타고 오는데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쪽 길이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 기온이 13.5도예요 반바지에 반팔 입고 왔는데 얼어 죽을 것 같아 でしないです